자, 우리는 자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포토샵을 통해서 그래픽 작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자 우리 인트로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만들거냐면 네, 파워포인트로 만들겁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사진 준비됐죠? 그 사진을 가지고 자 우리 인트로 페이지에 들어갈 배경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파워포인트를 여시고요자 파워포인트에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 하시면서 우리 실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슬라이드가 나와 있고요자 우리 슬라이드 크기를 좀 조정을 할게요 자, 슬라이드 크기는 어디서 조정하냐면 자, 우리 파워포인트 자, 기본 메뉴에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라는 게 있죠? 자,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표준 4대 3 비율이냐 또는 와이드 스크린 16대 9 비율이냐라고 현재 디폴트 값으로 자, 16대 9 비율로 선택되어 있어요. 뭐 파워포인트 수업시간은 아니, 아니지만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대3은 어, 우리가 출력을 하거나 인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이전 버전에서는, 과거 버전에서는 기본 슬라이드 크기가 4대3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6대9 비율로 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주 목적은 프리젠테이션이잖아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와이드 스크린 16대 9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프리젠테이션 목적으로 이 파워포인트를 쓰는게 아니에요. 즉 이미지 맵에 적용시킬 이미지 작업을 파워포인트로 할거고 그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우리는 결과물을 어디서 봐요? 웹 브라우저에서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웹브라우저에 기본 해상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의 크기를 바꿀 겁니다. 자, 밑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하는 세 번째 클릭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자, 이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현재 슬라이드 크기가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사용자 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비 값이 28.699cm. 자, 그리고 높이가 20.152cm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단위 cm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너비를 클릭해서, 너비를 클릭해서, 아, 값을 바꾸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상도는 1920 픽셀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센티미터 단위와 픽셀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린 너비 값에 다가 1920 픽셀 이라고 입력을 할 건데 어 이미지가 너무 크게 되면 우리 웹브라우저 에서는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 스크롤바 영역까지 조금 고려해서 1920이라고 안하고요. 저는 1900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 크기를 1900픽셀로 잡을 거고요. 자, 높이는 높이는 아, 1000픽셀로 잡겠습니다. 자, 우리 모니터 기본 해상도가 가로는 1920픽셀, 그리고 세로는 1080픽셀이에요. 그쵸? 그래서 높이를 크게 하면 뭐 오른쪽에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스크롤바가 생길거니까 스크롤바가 생기더라도 조금 더 작게 생길 수 있도록 높이를 저는 1000픽셀만큼 지정을 할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뭐 최대화로 할 거냐 맞춤 확인할 거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다가 어떤 특정 개체를 입력하기 전에는 최대화로 하든 맞춤 확인하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화 선택해놓고 최대화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로는 1900 픽셀 그리고 세로는 1000 픽셀만큼의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여러분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에 현재 슬라이드에 자 기본 레이아웃이 적용되어 있어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자 기본 자, 슬라이드가 적용되어 있죠 저는 여기서 컨트롤 a 를 눌러서 이 기본 개체를 딜리트 하겠습니다 삭제 삭제 그래서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작업할 인트로에 들어갈 배경 배경 사진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저는 자 미리 사진을 골라놨습니다. 자, 여기서 자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쭉 드래그 했어요. 자, 사진이 들어갔고요. 자, 슬라이드 크기만큼 이미지를 최대로 키웁니다. 슬라이드 크기만큼 자 이미지를 최대로 키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본인이 선택한 사진을 슬라이드로 불러와서 슬라이드 크기만큼 자, 사진을 최대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에다가 어, 자, 필요한 버튼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버튼을 뭐 자, 홈탭에 있는 자, 그리기 그룹에 자, 이런 박스를 이용해서 자 요렇게 필요한 만큼 만드시면 돼요자 저는 밑에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입력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자 홈페이지 즉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홈페이지로 이동시키겠다 자, 또 버튼을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자, 레주메 라고 하겠습니다. 레주메 자, 이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 이력서 페이지로 넘기겠다 자, 뭐 이렇게 그 박스 형태로 버튼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다른 이미지를 자 이렇게 불러와서 이것을 특정 위치에 자리 배치하고 자이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페이지를 이동시키겠다. 자 저는 또 이게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의 유튜브 채널 로고가 있습니다. 자이 로고를 클릭하면 자 조금 더 키워볼까요? 자이 로고를 클릭하면 내 유튜브 채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걸 거야. 또는, 자, 여, 현재 어, 제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만큼의 영역을 잡아서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시킬 거야. 자, 일단 저는 네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적절한 위치에다 배치를 시키고, 적절한 위치에다 배치를 시키고, 자, 이네 곳에 하이퍼링크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 전체 이미지 위에다가 자,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원형 타입으로 버튼을 네 개를 추가해서 이 영역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 거고 그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넘기겠다라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자 기본 디자인 작업을 끝냈다. 라고 하면 자 이것을 이제는 이미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저장할 때는 자 그냥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자, 상단에 파일 탭이 존재하고요. 파일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자, 그리고 저장하고자 하는 자, 위치를 찾으시고요. 자, 저는 바탕화면에 이미지맵 실습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장할 때는 자, 이미지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작업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PPT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파일 형식을 누르시게 되면 JPEG라고 하는 자, 형식이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요 저는 파일의 이름을 자 인트로 라고 할거예요자 그러면 인트로 점 jpg 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파일 이름은 인트로 파일 형식을 jpg 그리고 저장 자 내보낸 슬라이드를 선택하세요 자 현재 슬라이드 현재 저는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하나만 작업을 했으니까 현재 슬라이드만 jpg로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두번째 거 클릭할 겁니다. 현재 슬라이드만 클릭. 자 그러면 이 현재 슬라이드가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인트로라고 하는 자좀더 크게 볼까요? 자 인트로.jpg 파일이 제 사진 배경과 그리고 4개의 버튼이 추가된 거 보이실 겁니다. 확인 되셨죠 자 이것을 우리는 자 인트로 배경으로 쓸거예요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html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자이 이미지 파일이 어디 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서버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서버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디트 플러스를 다 열어서 자 본인 자 서버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하시고요. HTML 폴더 밑에, 이미지 폴더 밑에다가, 이미지 폴더 밑에다가, 자, 저는 지금 인트로 이미지가 있는데, 얘를 좀 삭제할게요. 자, 이미지 폴더 밑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는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마우스를 쭉 이동시킵니다. 이미지 폴더 밑에다가 이동시키고 마우스를 놓으시게 되시면 자, FTP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왼쪽 이미지 폴더 밑에 intro.jpg 라고 하는 이미지가 업로드 된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확인되셨죠? intro.jpg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코딩을 해야 돼요. 인트로 페이지를 만들어, 만들기 위해서 intro.html 문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html 폴더에 들어가서요. html 폴더에 들어가서 자, 왼쪽 파일 위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니다. 자, 새로 작성할게요.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자 문서의 이름은 intro.html로 만들겠습니다. intro.html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자 밑에 intro.html 현재 작업 중이다라고 밑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태바에 올라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는 우리 기본적인 HTML 문서를 입력해야죠. 자 같이 입력합니다. 자, html5 기본 문서가 뭘로 시작했습니까? 네, 독타입 html로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html은 기본 html로 시작해서 예, html로 끝이 납니다. 시작 태그가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태그가 있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고 html 안에는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진다고 라 했습니다. 뭐예요? 자, 헤드 본 문서의 정보를 입력하는 헤드와 자 그리고 웹브라우저에 출력하고자 하는 자, 바디 영역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자,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자, 인코딩 방식. 자, 메타 캐릭터 셋. 자, UTF-8 입력해 주시고요. 자, 현재 문서의 타이틀은 뭐냐. 네, 인트로 페이지. 인트로 페이지라고 현재 문서의 타이틀을 적어 줬습니다 자그 다음에 바디와 바디 사이 즉웹 브라우저 상에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이죠 자, 바디와 바디 사이에다가 자 이미지를 불러올 겁니다 이미지 자,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불러오는데 이미지의 경로 src 는어디예요 네. html 폴더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intro.jpg 라고 넣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밑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intro.jpg 파일을 불러오겠다 그쵸? 자, 그리고 렇죠자그 나서 나는 맵을 사용할거야 어떤 맵을 사용할건데 맵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현재 우리는 맵의 이름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냥 제가 이중 따옴표로 넣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게요. 자 맵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자 샵을 먼저 입력하시고 자 인트로 맵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트로 맵. 자 그리고 나서 자맵 맵을 정의를 해 줘야죠. 맵 자, 맵의 이름은 뭐다 네, 우에서 유즈 맵에서 샵 인트로 맵이라고 했기 때문에 맵의 이름을 인트로 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의 이름을 정의할 때는 맵의 이름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이 맵을 이용해서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유즈 맵의 속성에서는 자 앞에 샵 기호를 반드시 써 주셔야만 돼요자 인트로 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맵을 시작하면 맵으로 끝나야죠자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태그가 존재한다. 자 물론 예외적인 태그도 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자 영역을 잡아준다라고 했잖아요. 자 영역을 잡아주는 태그는 area, area 태그입니다. 자 영역을 잡아줄 건데 어떤 타입으로 영역을 잡아줄 거냐? 자 렉탱글로 할 거냐 또는 서클로 할 거냐? 자, 처음에 자, 렉탱글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으로 영역을 잡겠다. 자, 그럼 영역을 잡을 건데 그 영역의 영역은 영역의 좌표값은 어떻게 되냐? 자, 그 속성이 쿠쿼지예요 자. 영역값을 잡아 줍니다. 자, 렉탱글은 사각형 타입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지점에 x 좌표, y 좌표가 있을 거고 끝나는 지점에 X좌표, Y좌표 값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좌표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어갈 건데 네. 자, 경로를 써줘야죠. 경로 써줘야죠. 그쵸? 자, 그리고 자이 영역을 클릭했을 때 HREF, HREF 경로 페이지로 이동이 될 겁니다. 경로 페이지로 이동이 될때 현재 화면을 뒤집을 거냐? 아니면 새 창을 띄울 거냐? 새 탭을 띄울 거냐? 자, 그 속성이 뭐였어요? 네, 타겟이었습니다. 네, 타겟은 언더바 블랭크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한, 자, 이 인트로 페이지에 링크가 4개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지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유튜브로 넘어가는 이 원형 타입에는 제가 서클로 영역을 잡을 거고요. 홈페이지 레줌의 오른쪽에 사진은, 자, 사각형 형태로, 네 영역을 잡아줄 겁니다. 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현재 우리 코드에서 렉탱글로 잡았기 때문에 먼저 홈페이지라고 할게요. 그럼 홈페이지로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의 주소를,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제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이 영역을 클릭했을 때 나는 이 페이지로 이동할 거야. 이동을 할때 나는 새 창을 띄울 거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좌표값을 써줘야 돼요. 자 좌표값은 약간 뒤로 미루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하나의 이미지에 네 군데 링크를 걸 거기 때문에. 자, 이 에어리어 태그를 네 번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쉐입 자, 렉탱글로 링크를 걸 거고요. 마찬가지로 좌표값 입력을 해 줍니다. 자, 현재 우리가 좌표값을 알수 없기 때문에 빈 공백으로 두었고요. 자, 이 영역을 클릭했을 때 나는 어디로 넘어갈 거야? 나는 두 번째 레줌맵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예요. 레줌맵 페이지로. 제제레줌맵 페이지는 어디에 있냐면 음... 자제레즈메 페이지의 주소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여기다가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 언더바 블랭크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두개의 링크를 걸었고요자 세번째 쉐이 a 자 이번에도 렉트로 할게요 렉트로 할 거고요. 좌표값은 쿼지. 자, 좌표값 아직 모르니까 빈 공백으로 뒀고요 자, 경로는 자, 저는 뭐냐면 자 여기서 세 번째 세 번째 여기를 지금 사각형으로 링크를 걸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자이 페이지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디 있나요? 음, 네, 자그 페이지가 저는 아, 미안합니다 어디있죠 자이 화면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이 나타나는 주소가 저는 여기에 있죠 컨트롤 C에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그리고 타겟 한다 블랭크 자세개까지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A-R-E-A -E shape 자 이번에는 자 지금 하나 둘 세개 링크를 걸고요 하나 더 어디에요? 예, 네, 저는 원형 타입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형 타입 한번 넣어보세요 자 원형 타입은 뭐였어요? 네 렉탱글이 아니라 서클입니다 서클 자 서클 좌표값은 어떻게 할건데 자표값 넣어주고요 자이좌표를 클릭했을 때나는 어디로 넘어간다? 예, 제 유튜브 페이지로 이동을 할겁니다 자제 유튜브 주소가 자 이겁니다 자이 주소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튜브 유튜브 채널이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로 링크를 거시고요 유튜브가 없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SNS로 링크를 거시면 됩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블로그가 있는 사람은 블로그로 링크를 거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채널이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로 하이퍼 링크가 돼서 그쪽 페이지가 접속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가 없는 사람들은 본인 채널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로 링크를 거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또는 카페 등등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동할 건데? 예, 저는 새 창을 띄워서 페이지를 접속시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인트로 페이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미지 맵 전체예요 소스가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네 여기 좌표 값이 빠졌습니다 좌표 값은 어떻게 입력합니까 네. 자 우리 좌표 값을 입력하는 방법에 좀 알아볼까요 자 좌표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 이용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그림판 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림판 자 우리 왼쪽 하단에 검색창 있죠 검색창에다가 그림판 한글로 한글이 왜 입력이 안되지 자 한글이 입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자 영어로 페인트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그림판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림판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자 윈도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그림판 프로그램이 자, 실행이 됩니다 됐죠 자 확인 됐나요 자 그림판 자이 검색창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시작 버튼에 윈도우 시작 버튼에 한번 쭉 찾아볼까요 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 그림판 이라고 나와있죠 자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그림판 자 그럼 그림판 선택하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자 여기서 자, 왼쪽 상단에 파일 탭이 존재합니다. 파일 탭을 클릭하시고, 자, 열기 하는데, 자, 열기에서 무엇을 열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 저장한 intro.jpg 파일을 열 거예요. 러시 파일. 자, 그러면 저는 인트로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저장한 폴더에 찾아가서, 저장된 파일을 자 열기 할 겁니다 자 열기를 클릭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미지가 요렇게 들어갔어요 그쵸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에서 제작한 이미지 가로 사이즈가 1900 픽셀 이었고요 세로 사이즈는 1000 픽셀 이었습니다 그 사이즈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웃음> 자, 오른쪽에 이게뭐 스크롤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자, 링크를 어디다 걸 거라고요? 자, 홈페이지라고 하는 박스, 레주메라고 하는 박스, 자, 오른쪽에 제 사진이 나와 있는 이 박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원형 타입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좌표값을 찾는데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 일단 이 도형 그룹에서 제가 사각형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사각형을 선택해서 이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이 파란색 박스만큼 우리가 링크를 걸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링크를 걸겠다는 라 겁니다 이만큼의 영역을 잡겠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어, 다른 곳에 이동을 했다가 마우스를 자, 이 홈페이지 이 파란색 영역에다가 옮기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고 아이 영역이 하이퍼링크가 걸려있구나라고 알려주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박스 영역의 좌표값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박스를 그릴 때 박스를 그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그래요? 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마우스를 쭉 드래그하게 되면 자 오른쪽 하단까지 자,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즉, 이 왼쪽 영역, 자이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마우스를 쭉 드래그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처음에 잡는 이 영역이 시작하는 지점이고, 마우스로 쭉 내려서 여기 끝나는 지점, 자 오른쪽 이 모서리, 자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지점에 X좌표, Y좌표 값, 끝나는 지점에 X좌표, Y좌표 값을 적어주면 우리가 영역을 잡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홈페이지 영역에다가 자이 사각형 자 검정색 라인에 이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점이 여길거 아니야. 그쵸? 자 마우스 포인터를 시작하는 점에다 마우스를 쭉 오버시켜놨습니다. 마우스를 오버시켰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자 현재 그림판 왼쪽 맨 하단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맨 밑에 좌측 이 영역의 숫자값이 변할 겁니다. 마우스가 위, 이동이 되면서 X좌표값 Y좌표값 계속 바뀌어요. 그쵸? 자, 현재 마우스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393 370 픽셀로 되어 있어요. 즉 X좌표는 393 픽셀 위치고 Y좌표값은 370 픽셀 위치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 이 영역을 잡는 시작점의 위치는 뭐예요? 자, 왼쪽 하단 보세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171, 804 픽셀이라고 되어있죠. 자, 이 위치가 171, 804 픽셀이라는 얘기죠. 이 값을 어디다 적어요? 네, 우리 에디트 플러스 네,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171, 804 자이 두개가 뭐라고 네. 박스를 그리는 박스 시작점에 x 좌표 y 좌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뒤에 두개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두개는 뭐예요 끝나는 지점에 x 좌표 y 좌표가 되겠죠 자 다시 그림판으로 가서 자 끝나는 지점이 오른쪽 하단 모서리입니다 자 여기다 에 마우스 오버 시키고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숫자가 뭐가 보여요 426과 886이 보이죠. 426은 x좌표값 886은 y좌표 값의 위치라는 거고 자이 값을 다시 네, 에디터 플러스에 와서 그대로 적어줍니다. 426 픽셀 그리고 886 픽셀 앞에 두 개는 시작점의 x좌표 y좌표 뒤에 두 개는 끝나는 지점의 x 좌표, y 좌표 값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역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두번째동 자, 렉탱글이잖아요. 렉탱글. 자, 그러면 첫 번째처럼 숫자 4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저는 두 번째를 어디로 잡을 거냐면 자, 이 레주메로 잡을 겁니다. 자, 레주메 시작점에다가 마우스를 오버시켜 보세요. 자, 왼쪽 하단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8 그리고 804 라고 되어있어요. 그쵸? 그대로 적어줍니다. 448 콤마 804 콤마 자 끝나는 지점은 자, 레줌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다가 마우스를 오버시켜 보시고 자 그리고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700 8 8 0 자 왼쪽 거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886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적으면 되겠죠? 700 그리고 886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두 개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세 번째. 세 번째도 렉탱글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오른쪽 사진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사진의 영역을 잡는 데 시작하는 지점은 자이 흰색 영역이 있는 자, 왼쪽 모서리 자 마우스를 오버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왼쪽 하단 좌표값을 보게 되면 1474 그리고 609라고 되어 있죠? 자그 값을 네,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1474 그리고 609 라고 적었고요 끝나는 지점에 X좌표, Y좌표값도 적어줘야죠? 자 다시 그림판에 가서 끝나는 지점은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에다가 마우스 오버 시키고 자, 왼쪽 하단의 좌표 값을 보시게 되면 1710과 887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값을 어떻게 한다? 네, 여기 세 번째 적어준다 1710 픽셀 그리고 887 픽셀 사각형 형태의 영역을 잡을 때는 숫자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두 개는 박스 시작점의 x좌표 y좌표 뒤에 두 개는 끝나는 지점의 x좌표 y좌표 그래서 총 4개의 숫자가 들어가면 자, 박스 형태의 영역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네번째 써는 서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클. 써클. 자서클은 원형 타입이에요 자 원형 타입에는 좌표 값이 3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좌표 값이 3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좌표 값이 들어가느냐 자 그림판으로 가겠습니다 그림판 자 저는 제 로고가 들어가 있는 자이 원형 자이 원형의 영역을 잡을 건데요 자 정확하진 않겠지만 마우스로 이 원형의 중심점 딱 가운데다 마우스로 오버 시켜 보세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직접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직접 그려보면 자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 이 원의 중심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왼쪽 하단에 좌표값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4, 3, 5 그리고 656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원형의 중심점의 위치예요그 값을 4, 3, 5 그리고 6, 5, 6이라고 적어줍니다. 아이 두개의 숫자 값은 뭐예요? 원형의 중심점의 x좌표 y좌표 값이라는거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 숫자 하나 자, 다시 그림판으로 가시게 되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 는 노란색 아,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주황색에 자, 쭉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원을 그리면 원을 그리면 자 왼쪽 하단 보세요. 왼쪽 하단. 자이 왼쪽 하단이 우리가 움직이는 x좌표 y좌표 값이고 자두 번째 이 영역이 있습니다. 현재 240 곱하기 232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이 자, 이 숫자 값은 뭐냐? 내가 그린 이 원형의 크기예요. 크기. 원형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240 곱하기 230인데 자, 이것을 정원으로 그리게 되면 똑같이 191 곱하기 191이잖아 즉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똑같다란는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제 로고에다가 원을 그렸는데 원을 자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이원 크기만큼 그리시게 되면 네, 크기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239라고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이것을 가로로 봤을 때 239는 원의 반지름 값일까요? 지름 값일까요? 자, 원의 크기죠. 바로 지름이 되는 겁니다. 지름. 자, 그런데 우리가 영역을 잡을 때세 번째 숫자 값은 지름 값이 아니라 반지름 값이 들어가면 돼요. 자, 앞에 있는 239가 X의 지름이고요. 뒤에 239가 Y의 지름입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예요? 자, 239의 딱 절반이 반지름이잖아. 자, 240이라고 합시다. 그럼 240의 절반은 얼마예요? 120이잖아요. 그 절반 값을 여기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자, 앞에 두 개의 숫자는 원의 중심점 X좌표 Y좌표 값이구요 뒤에 숫자 하나는 이원의 반지름 값이에요 자 오케이 자 그럼 다 끝났습니다 코딩 다 끝났어요 얘가 다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간단하죠 그냥 얘를요 이제는 저장합니다 컨트롤 S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결과 확인해 볼까요? 자 결과 확인해 볼까요? 자내 홈페이지 주소 자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 아까 우리 HTML 코딩한 파일 이름이 뭐였어요? int.html r o 이었습니다. 그쵸? 자 엔터 입력했습니다. 자 요렇게 이미지 하나 떴어요. 자, 큰 이미지 하나 떴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오버 시켜봅니다 마우스 이렇게 오버 시켜봤더니 어 여기 원형의 링크가 걸려있네요 마우스 포인트 바뀌었죠 자 원형 바깥으로 나갔더니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아 여기는 링크가 안걸렸구나 자 홈페이지에다 마우스 오버 시킵니다 어 포인트가 바뀌었어요 여기 링크가 걸려있네 자 레주메로 자 이동했습니다 자 레주메 링크 걸려있다는거 확인이, 확인이 되고요자 오른쪽으로 쭉 이동합니다 자, 사진에다가 마우스 오버 했더니 아, 여기도 링크가 걸려 있구나. 확인됐죠? 클릭해 볼까요? 자, 원형에다가 마우스 클릭합니다. 라비의 김스 IT 클릭했더니 뭐가 돼요? 네, 유튜브 채널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인트로 페이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새 창을 띄워서 네, 유튜브 채널로 접속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소스 입력할 때 타겟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했잖아요 언더바 브랭크 새 창을 띄워서 결과물을 보여줘라 그래서 새 창이 떴습니다 오케이 자 홈페이지 자 여기를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홈페이지 클릭하게 되면 예, 제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랍비.p.kr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거죠 어떻게 돼요? 예,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레즈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레즈메 클릭. 예, 제 이력서 페이지로 이동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제 사진이 있네요. 자, 이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저는 제 프로필 카드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미지 맵이에요 최근에는 자바스크립의 라이브러리 J 스크립트가 랜딩 페이지를 뭐풀 스크린 배경 이미지 라든지 아니면 롤링 페이지 라든지 그런 그 제이 쿼리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어, 인덱스 페이지를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제 것처럼 제것 지금 사진이 아, 타임 타임별로 사진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자, 현재 페이지는 J쿼리를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이런 J쿼리를 사용하기 전에 네, 우리는 조금 더 비주얼할 수 있도록 이런 네, 이미지 맵을 사용해서 해당 페이지에 링크를 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우리가 메일로 보냈을 때 뭐 이벤트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광고성 메일 같은 경우도 자이 이미지 맵을 많이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저처럼, 저처럼, 자, 이렇게 버튼, 자,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걸 입력하시냐면, 자,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 버튼, 자, 레즈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레즈메 버튼. 또 하나.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로 이동할 수 있는 SNS 버튼.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블로그가 있으면 블로그로 링크를 걸으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버튼은,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저는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했지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버튼을 만들거라면 이 버튼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고요자 여기에는 SNS 여기에는 포트폴리오 자 최소한 이렇게 4개로 링크를 걸겠다는 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인트로 페이지에 인트로 페이지에는 최소 4개 이상의 하이퍼 링크를 걸 겁니다 하이퍼 링크를 걸기 위해서는 자, 이미지 맵 4개 서로 다른 결과물이 보여지는 페이지로 링크를 걸어서 결과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할수 있죠? 그리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자이 페이지 인트로 페이지가 여러분들 결과 화면에 나타나면 자 이미지 맵은 여러분들이 자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다 자, 판단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우리 강의 자료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디 있나요 자 그것을 들쭉 설명하고 있는 자, 기본 형식이고요 이미지 맵에서 이미지 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속성들 뭐, 설명글 입력하는 거, 좌표 값 입력하는 거, 뭐,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속성도 있고요 링크를 거는 경로, 지정해주는 속성, 뭐, shape, 자, 형태 지정하는 거, 뭐, rectangle 이냐, circle 이냐. 만약에, 다각형 형태로 링크를 걸겠다. 그럴 때는 이 folly 를 사용합니다. 자, 예제가 있나요? 자, 우리, 네. w3school.com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 음. 자 이것이 바로 자 여기 빵 위치에다가 이빵 위치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거는 거예요. 그럼 이 빵의 위치를 이렇게 쭉 외곽선을 타서 영역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s h a 쉐입 타입이 바로 폴리입니다. 자 이것도 잠깐 예제로 볼까요? 이거 잼플 여기 있네요. try in yourself 클릭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 맵 네임 푸드맵이라고 잡혀있고요. 에어리어가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쉐이 폴리라고 되어있잖아요. 폴리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표값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자오른쪽에 결과 화면에서 탭키를 눌러보시게 되면 잘안 보이네. 검정색 라인이 이렇게 생깁니다. 검정색 라인이 우리 빵의 위치를 정확하게 타고 있지는 않지만, 자 이만큼의 영역이 잡혀 있다는거 확인되고 이 각각 위치에 x좌표, y좌표 값이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어간다? 크로이상점 네, h t m 파일로 이동이 될 거다라고 해서 폴리 l y 다각형체제에 원하는 지점의 위치값을 계속해서 적어주고 원형으로 돌아오면 원 지점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다각형 형태로 링크를 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뭘로 넘어가요? 네, 크로우 이상 소개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어, 이미지 맵을 통해서 영역을 잡을 때자 이렇게 어떤 폴리곤 타입의 쉐입은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소스가 복잡해지고요. X좌표, Y좌표 값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폴리곤 타입의 영역은 많이 잡지 않고 주로 사용하는 것이 r e c 글과 그리고 서클 두 가지 타입이 사용되고 있다는 라것 그것에 관련된 소개 자료입니다. 뭐 타겟은 새 창을 띄울 거냐 뭐 타입이라는 속성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것의 예제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쭉 소스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이미지 태그 사용되고 있고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즈맵이 favorite라고 되어 있고요. favorite이라는 페이보, 이름으로 이름, 맵의 이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탱글로 shape이 잡혀있죠. 자 X좌표값, Y좌표값 끝나는 지점에 X좌표, Y좌표 그리고 이동할 자, 홈페이지 주도가 들어가 있고요. 타겟은 언더바 브랭크 그리고 설명글이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결과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이 앞에처럼 이 소스대로 입력하고 결과 화면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인형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카페로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남자 인형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페이스북으로 이동하는 페이지가 나오죠 자 오케이 자 그것들을 설명하는 자, 파워포인트 문서 이미지 맵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자,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를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트로 페이지. 여러분들의 인트로 페이지. 그리고 자, 네 가지 의 버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홈페이지, 레주메, SNS, 포트폴리오. 자, 지금처럼 버튼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다른 사진, 다른 이미지를 아까 제 것처럼 이렇게 불러와서 직접 사용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페이스북의 로고, 인스타그램의 로고를 불러와서 그 로고에다가 링크를 걸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트로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번 주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맵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